이렇게 돈 들인 티가 확실히 나는 이런 옷파 없어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, 동, 이 골목이 환해졌어. 야 껍질을 바로 벗기네. 내가 이거 너무... 어.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, 김상수양입니다 서울 시청 앞 프라주 호텔 뒷골목 북창동입니다 예, 이곳에는 오래된 복집, 참복집이 터잡고 있습니다 윤명자 대표는 시즌2 경영을 시작했는데요 어, 창업통이 직접 간판 교체 및 캘리그라피 상호 디자인을 제작했습니다 예, 스토리텔링 북창 참복집에 가면 시한수도 직접 부착했고요 고객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면 간판에서부터 어, 익스테리어 디자인에 신경을 썼습니다. 사진 촬영 전문가를 초빙해서 야 메뉴 사진을 직접 외부에 노출했고요. 어, 외부에서 들어가고 싶은 확률이점을 만들었습니다. 확실히 나는 이런 옵 없어. 손님들 반응이 어떠세요? 딱, 딱 보니까 안말나안말안 안안 말... <웃음> 안 말도 안 해. 안 말도 안한게 대단한 거지. 아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, 동, 이 골목이 환해졌어 아. 예, 바뀌기 전 천복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예, 간판만 바뀌어도 가게의 가치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러티브 예, 마케팅, 서사가 중요한 시대죠 특히 비주얼 보여지는 가치가 곧 돈이 되는 가치의 시대입니다 예, 점포 내부 쌓인 물 시공 전 모습입니다 우중충하죠 내부에 이 쌓인 물을 부착했을 때 생기발랄한 내부 분위기입니다 특히 노랭 부착한 이야, 거,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. 가게 분위기가 달라요. 안녕하세요. 분위기가 달라졌어. 어이, 분위기가. <웃음> 오늘 단체 9명 저 방에 들어갔구나. 아니요. 아. 아, 16분. 쌓인 물을 개선하면서 메뉴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. 특히 1인분 12만원 활복 코스 요리를 추가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메뉴판 디자인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파워를 높였습니다. 슬로건도 새롭게 제작했는데요 북창참복집에 오시면 매복이 두 배로 커집니다 예 그리고 또 매장 안에는 예, 북창참복집의 맛의 비결은 싱싱보거 입니다 이런 슬로건 제작도 했습니다 예 간판 교체 및 쌓인물 교체로 참복집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참복이에요 같이 복이에요 아, 복이에요 와. 이 정도면 1kg 되겠다. 1kg 가좀아 아. 좀 <웃음> 우와. 와. 거 같은 경우는 야, 1 k 에 5만 원 넘는 거예요? 정도 해요. 아, 3 5 0 0원1 k 에에 와, 10kg. 진짜, 진짜 어. 비싸구나. 이야 와 비싸요 어, 진짜, 진짜 비싸구나 와, 와. 아. 네아 어. 아. 네. 네. 아, 그게 가지구나 네. 안농에 네, 이게 여기 아니에요아 저게 위험한거구나 아 그래요 아, 위험한 네. 아, 그래. 이야 이야, 껍질을 바로 벗기네 네. 이거 초보가 못하겠다 어 초보가 네, 못하겠다 진짜 이거 움직이니까 와야 이게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오락은저 정도 되면 그냥 죽는데 와 이게 대단하네 아, 그게 알이 있어요? 아까 그 알, 그 잘라줬잖아요. 네, 왜냐면, 맞아. 이게 안먹는까요 이게 알이 어. 고기는데 아, 그게 위험한 거구나. 살 자체가 워낙 적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얇게 썰어야 되는구나. 거였고, 음. 이게 얇게 안 썰으면. 맞아. 못 먹어요. 아. 엄청 속도가 빠르네, 빠르시네. 나는 하, 하나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금방 쓰시네. <웃음> 어.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거 보니까 손님들한테 이렇게 사심이 써는 것을 보여줄 일이 한 번도 없으시죠? <웃음> 어. 아 그랬어요? 이게 그럼 총몇 몇, 몇 조각이지? 하나 둘셋넷 다섯 스물 네개아 스물 네 조각 그럼 이인분이면 열두 조각씩 먹어야 되겠네 근데 아. 이게 아, 분만한 짜리 어 선생님이 잘드신다니아아문나리는대만 먹는 거구나 이분안 먹고 굿, 굿. 아, 저, 아, 아, 아, 저 가져와서. 가져와서. 야, 이거는 보거 저기, 아까, 부위가, 저기, 뱃살 부위인가 보다. 어, 어? 아, 이게 정수예요 아, 저, 저게 남자들 좋아하겠다. 어. 아, 부위로. 아, 자박하게 하는구나. 약간 잡아. 특히 가라하게 할 거, 불고기 할 거. 아, 이거 네. 불고기 할 거. 이것도, 이것도 참복이에요? 네. 참복이에요. 아, 우리 사장님 거의 참복만 쓰는구나, 냉동도. 네. 냉동 아니에요. 이거, 이거 냉동 아니에요? 써요 아. 아, 냉동 없어요? 네. 야, 이게 기술이네. 쫙 펼치는 거. 맛이 어요 예? 근데 우리는 여름이고 겨울이고, 아. 새우는 맛 써요. 역시 조물조물이 중요해요. 아, 그래서, 어. 이 소스가 우리 참복즙만의 소스 비밀인가봐. 네, 아, 그래요? 적당히 매콤하고 아주 맵지도 않고 딱이네. 이거 영상을 보면 수제자들이 좀찾아오겠는데 이거 야..이거.. 야채나 이런것은 거 강북은 가락시장에서 오는게 아니고 저기 경동에서 오는거예요그 네. 어.. 그냥.. 그냥 상인들이 오는거죠? 네. 상인들이 직접.. 네. 어.. 아, 새벽에 여기 앞에다 딱 갖다 놓은거죠? 네. 아..이게 불고기 이 네. 어.. 예. 아, 이게 다 생.. 구순잔치때 다.. <웃음> 내가 왕년에.. <웃음> 고순잔치 <웃음> 때, 나 왕년에 이렇게 살았다. 이게 다 역살. 아, 그럼. 고순까지는다 살아. 야, 우리 언니, 이억 개, 2억 개 점프, 저, 엄력이 꽤 되시는데? 이거를 제일 많이 먹겠네요 네, 점심때 네. 딱 그냥 직장인들 와서 좀 드릴까? 예 어,